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향수 이야기는요. 메모의 윈터팰리스입니다. 우선 메모의 윈터팰리스 생긴 건요. 겉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짠! 일반 메모 케이스에 뒤에 이렇게 용 엽서가 붙여져 있고요. 본품 자체도 이렇게 용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이게 베이징 자금성의 구룡벽에 있는 용을 모티브로 따왔다고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향수 자체도 느낌이 동양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홍차 느낌이 얼그레이나 뭐 블랙포스트? 이런 홍차 느낌보다는 화이티 느낌으로 많이 느껴졌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향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메모의 윈터필리스는요 향기 자체는 처음에 오렌지 향이 나면서 타이팅, 우유, 그리고 스파이시한 생강이나 시나몬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 뒤에 꿀의 느낌도 같이 납니다. 이게 동시에 나는데, 오렌지향이 좀더 도드라지게 나요. 근데 오렌지향이 줄면서 나머지 다섯 가지가 이렇게 매력이 확 피어나서 그대로 쭉 가더라고요. 뭐가 뭐더 줄어들거나, 뭐더 살아나거나 이런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굳이 따지면 사이트의 느낌이 많이 줄어들고 단향이 되게 오래가요 근데 음, 이 달달한 꿀의 느낌이 여러가지 있는데 꿀 중에서도 그 검은 꿀안세요 찐득찐득한 검은 꿀, 씁쓸한 꿀 그런 꿀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이 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구과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는 이 향기의 트레일러에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처음에 오렌지가 있을 때는 차갑게 느껴지다가 오렌지가 사라지면 그 차가운 느낌이 사라지고 따뜻한 느낌이 확 올라오는데 이게 약간 향을 피운다고 해야 되나? 그 증기? 연기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좀 매력적이었던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향수는요 이윈터팰리스를 찾아보다가 밑에 이거랑 비슷한 향수라고 이야기 나온 향수가 있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냐면 마침 저한테 두개다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브로카드의 마이크 버버 티의 파이브 블락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케이스가 생겼고 향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러시아 향수인데 제가 먼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윈터팰리스를 구매를 한 거거든요? 따로따로 맡으면 비슷해요. 정말 윈터팰리스를 맡고 이 파이버클락을 맡으면 어? 윈터펠리스랑 같네? 이런 느낌이고 파이버클락을 갖고 윈터펠리스를 맡으면 어? 이거도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맞는 게 아니라 조금 진한 후에 근데 시향을 하려고 동시에 시향제에 놓고 맡으면 정말 화연하게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렌지 느낌이 났다고 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레몬이랑 라벤더 향이 났고요 제가 얘가 검은 꿀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바닐라 향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만약에 이 여기에 오렌지 느낌이 쉽고 난 레몬이랑 라벤더가 좋다 좀더 가벼운 느낌의 달달함을 원한다면이 친구도 나쁘진 않을 텐데 굳이 해외에 있는 건데 힘들게 블라인드를 하신다면 윈터필리스를 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거랑 비교된 다른 향수는 플로라이코의 더 문의 나이였거든요. 마침 또 제가 갖고 있는 향수여서 이번에 얘기를 할수 있게 됐는데 이 친구를 비교 대상으로 저는 삼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차이티고이 친구가 약간 좀 홍차의 느낌이라면 더 문의 나이는 녹차의 느낌이에요. 단독으로 맡으면 달콤하고 크리미한 느낌이 나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달지 않고 물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에 얘는 안 사보셔도 될것 같아요 얘랑은 좀 확연히 다른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윈터팰리스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향수라서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실까봐 나머지 두 향수를 짧게 다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짓고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